오늘은 우리는 7살이다 7살 자 그러면 7개 살이라는 것이다 자 7개 살은 인간이 이 영혼의 세계에서 죽일 살이다 그제? 그렇게 제그 인연에 의해서 우리가 남을 공격하는 것이다 우리가 뭐 하살이라고 하게 되면 너무 사버린다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저 인연법에 따라갔고 저분이 어떻게 해? 우리가 이 범선을 이렇게 타고 간다고 할때 범선을 타, 타고 갔을 때 우리가 그 대왕이 뭘 줬다고 그랬지 칙사가 방패와 방패, 어, 뭐. <웃음> 방, 방패 하나와 어 화살 하나를 줬다고 그랬지 음? 자이 화살은 이 하살이 우리는 단지 어떻게, 해? 방패가 있으면 내가 하살을 쏠라면 뚫혀 있어야 되잖아. 그치? 렇 근데 이 방패는 여섯 개는 막을 수 있어. 일곱 개 중에서 여섯 개는 막을 수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이 살은 어떻게? 해? 막을 수가 없어. 이 방패는. 저번에 이야기 했잖아. 그치? 자, 그럼 다른, 내가 방패를 가지고 다른 살은 다 막을 수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살은 어떻게, 해? 남을 어떻게 쏠수 있는 이 무기다, 이 말이야. 그래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나는 그 하살에 맞을 수가 있다, 이말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살이지만은, 내가 남인데 이 하살을 갖고 우리가 해를 입힐 수도 있지만은, 나는 그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나는 그 하살을 맞을 수 있다는 거다 그러면 일곱 개 우리는 하살이 우리는 이 칠살이라는 거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이 일곱 개살 중에서 한 개를 가져오게 되는데 내가 결정적인 살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 하살 속에는 이거 뭐한 뭐 가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야 다양한 일들이 있어 인간 살이에서이 하살은 이거는 영혼의 하살이다 그죠 영원의 살이기 때문에 인, 인생에서,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종류가 다르다. 그죠? 이 종류가 다르다는 거다.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다. 이 살에는.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남으로부터 이 하살에 맞을 수 있다는 것은 나는 언제든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으로부터, 사람 도 인연이니까. 그죠? 자이 인연들이 나는 인생 인생에서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제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영원의그극이기 때문에 나는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하사를 부터 피해 가는 것이 우리 필요하는 거죠 그제 이것을 막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사람은 알면 막을 수 있는데 그제 이 영혼이 무슨 살을 갖고 있는지 알면 막을 수 있지만은 모르면 내가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제 어느 사람 이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사람이 살다 보면 이것을 우리는 막아내기 위한, 막이 위한, 막아내기 위한 방편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이 살풀이경이라는 기다 자, 이런 살풀이가 어디서 일어나면, 이는 사람과 사람으로서 만나게 되는 거고, 사람과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가장 사람과 사람이라면 특히 어떻게 우리는 부부 사이에서 있는 부부 살이라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이 끼 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죠? 이것이 바로 이 살이라는 거다. 부부에서 살이 끼게 되면 어떻게 되나사움을 해갖고 깨진지 사움을 해갖고 맨날 사하든지 두드리 맞든지뭐 이거 온갖 이런 일들이 부르게 된다는 거다. 그러면 이 살이 어떤 살인지 알면 우리는 편하겠지. 그렇죠? 그래서 그 우리는 어떻게 해 우리가 이 살풀이를 한다는 것은 자 인생을 이렇게 살아간다. 나는 여기서부터 출발해갖고 인생을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중간중간에 이놈들이 와갖고 이 길을 못 가게 어떻게 니는 이리로 가라고 땡기고 이리로 가갖고 낭떠리지에 떨우고 이리로 가다가 어떻게 누구말따라 사고를 내갖고 못가게 하고 이렇게 계속 오는 거야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 중에서 가장 심한 것이 어떻게? 우리는 부부살이 되는 거죠 그지? 그 다음에 어떻게? 그 하기 전에는 우리는 어떻게? 엄마 아버지하고 자식들 간네자 부모 자식 간에 부모 와 자식 간에 또 살이 끼게 되는 거고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 내 자식 사이에서 또 살이 끼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살이 많이, 그래서 이 살을 우리는 풀어주는, 그 내용은 모르고,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이 살을 풀겠다 하는 것이 우리는 살풀이춤이야. 응? 우리 행사상에서 이 살을 풀어주자. 이런 계통이 우리는 어떻게, 해? 원래 그 근본은 이런 살이다 그래서 살풀이춤 할 때는 아주 우리는 어떻게, 해? 우리가 망자의 형태라든지, 귀신의 형태라든지, 아주, 그, 뭐고, 좀,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그런 춤이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살풀이 춤을 추게 되면, 보통 이거 어떻게 하얀 소복을 입고 춤추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귀신, 귀신이. 그래서, 이 살풀이 춤은 아는데, 이 살풀이가 어떻게 진행된 거지를 지금 모르는 것이 그거다, 이 말이야. 그러면이 살은 일곱 개 살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모든 사람인에게 당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잘못되게 되게 되면 게되이 살을 전부 다 막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풀어가는 것이 이렇는데 이거는 살풀이 춤은 이 내용은 모르고 그냥 단순하게 귀신의 한을 풀어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저번에 인연법에 보게 되게 되면 처음에 어떻게 네 가지 우리는 어떻게? 어변이라는 것이 있잖아, 어변. 자, 어변에는 우리는 어떻게? 고풀이, 원풀이, 한풀이, 살풀이, 이런 게 있지. 이것이 총괄적으로 우리는 살풀이라고 우리는 이야기 하는 거야. 그런데 이런, 이런 풀이다. 이런 업장이 걸려있는데, 그러면 이런 살은 어떻게? 살풀이에서 온 살인지 한풀이에서 온 살인지 원풀이에서 온 팔인지 이 코풀이에서 온 살인지 모른다 이거는 영혼이다 영혼의 문제다 이 말이야 그죠 그럼 우리는 이것을 우리는 영혼이 아니다 귀신의 문제로 우리는 그동안에 둔갑을 해온 거야 아니? 귀신의 문제로 둔갑을 해온 거야 그러면 이 살풀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 우리가 가봐 저집가하는데 우리가 위에서 바위에서 바위 굴려갖고 못 가게 하고, 사, 하살 사갖고 다리 질게 하고, 이렇 사고내갖고 못 가게 하고, 이런 것이 우리는 살이라는 거다. 그럼 살이 돼갖고 뭐, 이게 그냥 뭐, 사람 먹어 찔려 죽이는 거, 이런 살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잉.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꼬약한 살들이 우리 인간에게 존재하는데, 이것에서 우리는 이살풀이경 천부경 살풀이경이 여기 도지하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전부다 다양하게 진행된다는 거다. 똑같이, 똑같을 수가 없잖아. 너는 뭐, 이렇고, 너는 이렇고, 이게, 이게 도매금으로 뭐 살, 무슨, 무슨 살이 끼 있다 해서, 이 뭐, 모든 살이 다 살로 취급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사람마다 이게 있는 살들이 전부 다 다르다는 거야. 그럼 그 살이 뭔지 알면 우리는 아주 행복하겠지 상담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겠지 니는 고풀이 살 어변이 우리가 명과 관련돼 있는 이런 고풀이 살이 어떻게 이런 칠살을 가져왔다는 거다 근본은 그러면 이거 전부 다 연계가 되있는 거야 이 칠살이 그냥 이 칠살이 그냥 돼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살과 이것이 살이 다른 살, 상대가 가지고 있는 살이 이렇게 두개가부부가 됐을 때는 우리 부부는 어떻게? 해? 이 살과 이 살이 합쳐져 갖고 어느 살을 맞을지 모른다 이 말이야. 왜 되지? 그래서 우리는 부부 사이에 우리 는 살이 있고 자식 사이에도 살이 있고 사람 사이에도 이런 살이 있는 거야. 그러면 개인이 풀 때는 어떻게? 해? 우리는 단수법,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단수법으로 푸는 것이고 우리가 상대가 있을 때는 어떻게? 상대가 있건 이것을 우리는 합수로 푸는 거야 상대가 있을 때는 우리는 합수로 풀게 되는 그거 있을 때는 단수로 푸는 것이고 이거 있을 때는 우리는 합수로 풀어가게 된다 그러면 이 화살이 어디서 온 화살이 있냐 이거다 그지?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원천적인 것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 하사를 칠손살이라고 많이 해보자. 한이 얽혀져 있는 인연으로부터 우리는 칠살을 맞게 되는 거야. 한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귀신으로부터 맞게 되는 것이고 한을 가지고 있는 영으로부터 맞게 되는 것이고 이런 거다. 한을 가지고 있는 망자로부터 맞게 되는 이 살이다. 그래서 우리는 급살이라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 초상집에 잘못 갔다고 하면 우리 급살맞아고 죽는 사람도 있지 그거는 망자가 가지고 있는 살에 맞은 거야 ,이? 그럼 집에 있으면 어떻게 해? 우리는 이 귀신에 있어서 맞는 사람도 있고 사람으로 인해서 이런 맞는 살도 있다 ,이? 그럼 우리는 종류가 어떻게 해? 사람으로 자 그래서 우리는 살람 이런거다 우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영혼으로, 영혼으로부터 맞는 살 여기는 인간이 세계가 됐지, 그죠 자, 그러면 인간으로부터 맞는 살, 여기는 귀신 세계제, 그러면 망자로부터 맞는 살,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야, 살이. 이? 종류가 이런 살이. 이것이 인연살이다. 우리는 인연살은 어떻게 이런 세계겠지만은 여기에 영혼 인연이 있는 것이고, 이? 여기서 인간 인연이 있다고 그랬죠? 만나면네 여기는 귀신 인연이 있다고 그랬다, 그죠 이런 인연으로부터 우리는 살을 맞는 거야. 그러면, 귀신살을 맞는 자, 인간살을 맞느냐, 영혼의 살을 맞느냐, 이건 거다. 그럼 여기서 제일 무서운 게 뭘까? 아, 귀신살은 피해받으면 되는 거고. 우리 뗄 수도 없고, 그럴 수도 없는 것이 이 인연살이다. 인연살이, 살에는, 우린 귀신살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인연살이 가장 중요한 거야. 이인연 살은 어떻게 부부가 됐고 자식으로 와 갖고 살이 있으니 그래서 지금 어떻게 우리가 부모를 죽이고 응? 부모를 막 갖다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고약한 이런 살들이 얽혀져 있다 이 말이에요. 얘는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이 살풀이 경에 이 살풀이 경은 또뭐 하는 경이냐를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는 크게 두 가지 있다, 이 말이야, 두 가지. 두 가지 경이 있는 거야. 자, 이 살풀이 경에는. 그래서 우리는 이 살풀이 경을 하는 거는 부모와 자식 사이가 아주 고약해갖고 맞추다불이 많이 생기고 고약한 거. 부부 사이가 아주 고약한 거. 그 다음에 인연으로 얽혀갖고 가족사이말 뭐 고부갈등이 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살이 끼어서 그런 거야. 그건 무조건 뭐 고부갈등이다. 이게 아니라 고부갈등도 좋은 사람은 얼마나 좋나. 왜그 사람만 그래 사물 할까. 그것이 뭔열를 알아야 될까. 그게 치료법이 있을 거지.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는 살이다. 살이 평범한 사람은 살이 작용을 안할 뿐이다. 일반적으로 아주 고약한 것이 아니면 인연 사이에서 고부 갈등, 가 부부 사이에 갈등, 자식 간의 갈등, 형제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은 처음 다 살로 인해서 발생되는 거야. 그러면 이 살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 해결할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여 살이 없어야 지갈 길을 잘 가겠지. 맞나? 인생을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 살이 끼가고 자꾸 못 가게 이 패방을 놓으니 이갈 수가 없는 거야. 가다가 보면 또 빠지고, 가다가 보면 동물에 빠지고, 올라가고 가면 세월 다 보내보고 나중에 그러면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을 막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 일단 살을 맞지 않아야 되겠지. 그리고 어떻게 해? 이 길로 가야 자기가 쉽게 가는데, 뭐 이렇게 한번 빠지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 다시 돌아와야 된다 이래.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 살을 맞지 않는 경이 이 포함되겠지. 살을 맞지 말아야 되는 경이 여기에 있어야 될 것이고 이 길을 올바로 선택했고 갈수 있는 이것이 또이 필요하겠지 맞나? 네. 그럼 당연한 논리잖아 그냥 우리가 이런 길을 가다가 이런 것을 맞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거다 이것이 살이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살이 낀 것을 푸는 것을 우리는 인행 살경이라고 한다. 인행살경. 이것은 우리는 어떻게? 천부육경에 있다. 천부육경의 속에서 우리는 살경을 풀어낸 거야. 자 그럼 천부육경에 이것이 어떻게? 인행경이라는 것이다. 인행경 속에 이것을 살을 풀어내는 경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는 인행살경이라는 거다. 인행살경. 그다음에 우리는 인훈도경이라는 것이다. 이거는 길이다. 길. 올바른 길이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 이것도 우리는 천부육경에 있는데, 천부육경에 있는데, 이것은 우리는 인훈경으로 푸는 거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살경에는 이것은. 이게서 지금 하는 거는 이런 살에 의해서 내가 살로 인해서 내가 당하는 일을 애군을 부른한 것이 칠살이야. 이 정말 화살이 아니고 이거는 애군을 막기 위해서 칠 살로 인해서 내가 맞는 애군이 우리는 칠살이고 인행살경은 어떻게 이 사람이 어떤 살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살을 가지고 있느냐를 푸는 것이고, 이눈 도경은, 자, 인생에서 어떤 길을 식, 정상적으로 쉽게 갈수 있도록 우리가 푸는 거, 장애 요인을 없애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부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을 때는 어떻게 이 살을 제거하고, 살을 없애고 이것을 올바로 갈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 이런 과약한 것을 우리는 천부교수풀 때는 인행 사경으로 풀고 인행 도경으로 이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풀어놓는 것이다 무슨 얘기지 그래서, 우리, 우리 업, 업장을, 업장을 우리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지 업장을 지가 없애는 것이 업장풀이지만은, 이거는 두 사람 사이에서 발생될 수 있는 이 살을 없애는, 없애기 위해서 목적이고, 이것은 지갈 길을 갈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도경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 이 살풀이 경하에는 인행살경과 인행도경이라는 것이 있고, 그동안에 이런 것이 몰랐다, 이 말이야. 모르니 살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거야 모르고 그냥 우리는 어떻게 살풀이 품은 어떻게 이 귀신 인연을 달갠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살풀이 품이 우리는 어떻게 하얀 소복을 입고 흰 옷을 입고 이 춤을 추는 거야 그것을 한을 달래준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풀이 춤을 춘 거고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이것만 있으면 그 인제 인간으로 우리는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고 그 부부 사이에 형제 사이에 가족 사이에 이런+ 이런 것이고 이 영혼은 어떻게 이 영혼이 가지고 있는 사+ 사이의 이+ 살들이 이렇게 포함돼 있다. 이것을 우리는 풀어나가는 것이 우리는 칠 살이다. 칠 살은 결국은 어떻게 인생에서 살로 인해서 살로 인해 발생되는 애군을 우리는 칠 살이라고 정의하면 된다. 이런 살로 인해서 일로 살로 인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받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인생의 애군들을 푸는 것을 우리는 칠산 이라고 하면 된다 예를 예, 예. 그래서천기이 얼마나 논리와 과학적인지 모른다 어마어마한 이론과 논리라는 그래서 너무 기니까 잠깐 잘랐다.